지난번에 웜즈에서 로프전에서 제가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로프레이스 그래서 제가 케빈 없는 케빈 방송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퇴근전 얹겠습니다 여러분들 퇴근전을 해가지고 꼴찌 두명만 딱 뽑을게요 그 두명만 데리고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딜입니다 아 이게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됐네요 케빈 없는 케빈 방송이 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레디하죠? 자 스타트 지점에 자기 웜 설치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okay, let's get i okay, 이거 뭐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Yes. Uh.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이거 뭐뭐 뭐 어려운 건가? <웃음> 좀더 가야 될 텐데. 안전뱅, 안전뱅. 어이 남은 시간 어떻게? 야, 근데 여기 통곡의 벽이다 시작부터. 그러게 그러네. 시작부터 이러면 어떻게? 야 할까? 이거 완전 수직인데 이거는 기댈 데도 없는데? 아하 상당한 무언가가 필요하겠군요. 허허 그그 그 상당한 무언가 출발합니다 지금. 오케이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그렇지. 오 오. 아다아 아, 아, 스윙이 없죠? 어 스윙 다네 n o i n g n o 오 투디님보다 한 걸음 앞섰습니다. 니다 <웃음> <웃음> <웃음> 이게 한번다 써버려야 돼새거 써야 돼 통곡의 벽 앞에서 아 이렇게 하면 은 그냥 새 거네 음, 아, 땅, 밟을, 땅 밟으면 새 거야 음... 땅 밟으면 새거 되는구나 어!! 어 방금 너무 가까웠는데또 난리 또, 또 <웃음> 야랄 시작 야랄 시작 아 알았는데 아 이거 딱세번아 자꾸 놓치네 비솔님은 투디님 보다 세 걸음 뒤쳐 주셨습니다 <웃음> 어? 아! 반갑습 방금...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X벌레 X벌레라니요 비솔님 아! 어 오늘 이거 결국에 골 안나오고 진행도로 가나요? 진행도로 아, 가는게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가 넘어보겠습니다 저 마스터했습니다 근데 통곡의 벽이 네. 진짜 말그대로 통곡의 벽이거든요 지금 어 뭐야? 꼈죠? 지앤이 음. 뚱뚱하죠? 막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웃음> 어? 아 너무 너무 템포가 빨라 너무 템포가 빨라 아, 템포가 빨라. 아, 아 근데 이거 없어져요 이제 없어요아 없어요 이게 너무 막 파바박 누르면 안 되거든요 탁탁탁 탁, 탁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없다고 지금 <웃음> 입으로 벌레 입으로, 입으로, 입으로 만져 아, 났다 이거 여기다 모여 있네 애들 이거 누가 와, 먼저 진짜 통곡이다 갈지? 이거 음, 통곡의 벽인데요 음, 뭔가 캐빈이 없으니까 어? 좀 우리 화합이 어? 잘 되는 어? 어? 이거 됐다 어? 이거 잘만 흔들면 잘만 흔들어서 늘리면 튕기면 튕기면 잘만 흔들어서 쉽죠, 늘리면 10점 10점 10점 10점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그냥 확 나도 이제 이득이죠, 사실은. Yeah. 야, 이거 뭐 몰라 뭐. 근데 이거 연비가 힌트를 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벽에 닿았어요. 오, 오. 오, 이게 될 때도 있네. 어,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시간 딱 단축하고 바로? 어, 어, 아깝이. 아, 아, 아, 아, 아 아깝이. 잠깐만, 이렇게 되면 뒤에 남는 두 분이 누가 될지. <웃음> <둥이> 누나! 어? 일단 물 어, 아, 살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만 하면 빗소리가 맥을 못추네 그러게, 로프전에서 아하. 지금. 아, 이게 차라리 중간 정도에서 휙 흔들면서 반대쪽에 벽 꽂는 게 훨씬 나. 오? 어? 아 어, 아.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이 기술은? 어? 살았어, 신지어 아니.. 엥? 엉? 당신 누구야? 방금 이거 리듬체조 했잖아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돈 거야 이거 야 이거 많이 앞서가는데 진짜로? 이게 공중에서 놓고 한번더 쏘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쏘는 모양이야 그지? 봐봐 오 음,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웜을 저 통로 중간에다 갖다 놓고 그냥 타이밍만 맞춰서 반대쪽에 찝으면 어어? 아, 아. 어? 오 자연스럽게 물 넣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연 자연스럽다.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반대네 무조건. 그러니까. 아. 이거 봐 이거 봐. 스탑? 이제 나 왔구나. 오 눈이, 동생은 먼저 갑니다. <웃음> 아니 근데 로프전 하면은 연비랑 시엔이가 좀감점을 그? 보이네. 와 착지까지 왔네요. 아나저 밑에 갔었어야 되는 건데. 아... 혹시 샥건 한발 만들 수 있을까? <웃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웃음>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두 명이 남아야 되니까 뭔가 뒤에 뭘 주기 좀 그러네 어... 그리고 부담이 이해왜 왜, <웃음> 왜왜 나는 여기서? 자꾸 어. 마지막 한 번이 안 되지? 약간 이건... 그 벽에 붙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공중에서 그냥 여유 있게 꽂아봐 이게 뭔가 기술을 많이 부리려고 하면 안돼 저렇게 하면 돼어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천천히 해도 <웃음> 되니까 <웃음> 어. 됐다! 오 됐다 됐다 오맨 아니 한펜이가 이걸 또... 어 아아아! 아, 아, 아. <웃음> 아. 묘기 불이라 못 떨어지겠는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2 등만이면 돼. 안돼 <웃음> 아, 이거 살아서 떨어질 수 있나 누나? 아, 아 이거 안 된다. 아예 두번 하니까 안 눌려. 어차피 나안정권이 그래. 아 그지. 그 뒤에 봐. <웃음> 오. 잘 꼽았는데. 할수 있어. 어잘 꼽았어. 아 아이고. 아야 한번더 있다. 그러니까 나나나나나나 나. 스페이스를 따당당 하지 말라니까. 어 네, 그냥 네, 공중에서 네. 툭 하면 돼. 이게들 너 지금 보면 따닥 따닥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 애들이 지금. 흔수 좀그 다섯. 그 채팅으로 흔수 하시면 벤이거든요. 아니 너무 못하시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 봐.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되는데 이제 참 c 조교가 잘하네. 아무래도 그런 편이긴 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여유로워,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유로 그냥 여유가 넘쳐서 이렇게 어려워. 스무스 스무드 스무드 스무스. 어, 어 이, 이건 어, 아니고 어, 어, 어, 스무드 그냥 하지만 스무스 스무드 어 야, 여기까지 막가는데 막가 너무 일찍 들어가 버리면 이 영상이 짧아져 버려서 조금 채널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왔다 근데 오 아이고 아이고 와 <웃음> <웃음> <웃음> 마음 급해 아니 왜 이렇게 서둘러서 스페이스를 한번더 누르는 거야 그냥 몇번더 튕겨도 되는데.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웃음> 어한 팬이도 이제 좀 알았어 한팬 우리 로프 크루에 들어오게 해주겠네 <웃음> <웃음> 오호, 뭐야. 오호,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웃음> 스파이더맨 웹스윙이지 요거 다음 2D 턴올 때쯤에서 제트팩한번 줘야 될것 같은데 아 안되겠다 저거 아이 글렀다 그만 아니, 좀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됐다 그렇 그래. 아. 어, 그렇지 오잘꼽아안 돼? 그렇지 여유있게 그렇지 어, 오, 그렇지, 여유 있게. 그렇지. 있게. 어 여기선 돼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그, 이, 훈수 그 다들 그 샤타 <웃음> 마우타마우타마 누가 저지자 책임 좀 먹여봐 오호 와호 누가 줘 아저씨 좀 내쫓아봐 좋구나 좋구나, 좋구나. 아, 아이 참 정말 아이씨일타 <웃음> 강사 김춘식이 왔습니다 이게 로프를 끝까지 줄이면 안 돼요 반동을 적당히 줘가지고 이렇게 꽂아야 되거든요 아, 재수없는 청년 좀좀 좀 내보내봐 아니, 잠깐만 아이씨 아니 막걸리 냄새 않나? 야 이, 기 파전 주먹! 아니, 왜 나... 이게 안 눌리냐니까 마지막 하나가... 그... 기소라... 그거... 스윙을 벽 가까이서 하지 마... 벽에서 머리 떨어져 있었어... 이번에... 아까 방금... 야, 방금 둘. 벽에서 한번 부딪힌 다음에 나 너가 나왔어... 전에 그 스윙이 뭔지 아나... <웃음> 자는 전혀 스윙하고 바. 있지 않아... 됐다... 오~ 너무 쉬운데? 뭐야? 고생할 필요가 없네 당분간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고생할 필요가 없네 다 짧아가지고 어? 근데 이거 쭉쭉 가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오오 오, 잘하는데? 오, 그러니까 제발. 이게 지금 공중에서 여유있게 하잖아 저거 봐. 벽 가까이서 안 하는거 봐 저거 이게 줄 길이를 오히려 늘려 놓는게 안전해요 <웃음> <웃음> 잘난 척! 잘난 <잘한> 정신이야. <웃음> 아 이게 줄을 너무 짧게 붙이면 덜렁덜렁 거리면서 방향이 꺾이기가 쉽거든요 오히려 길이 여유를 좀 줘야 이게 올라오기 쉽다 이런 어떡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근데 나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빗소리가 엄지 때 거의 최강자였거든? 그리고 C N 니가 항상 거의 우승 횟수 제일 적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역전되는 게나 너무 웃긴데? 어 넘어왔다 어 넘어왔다 대박 어어 <웃음> 그렇지 어 대박 우와 아 저렇게 넘어오면서 바닥에 뒤 끌리면 안되거든요 이게 <웃음> 혹시 뒷고소리 끄고 해도 되나요? <웃음> 소리 <디코소리 웃음> 끄고, <웃음> 끄고 해도 <해야> 되나요? <돼. 웃음> 저 아저씨 그 취객 내쫓더니 지가 같이 막걸리 마시고 있네 에이 줄이 짧다 짧아 <웃음> 근데 줄이 짧다 있잖아 <웃음> 멘탈은 들리지마 멘탈은 들려 줄이 짧다 <웃음> 줄이 있잖아 줄이 두라 했잖아 여유 두라 했잖아 하하하하하 아또 짧아지네 또 짧아져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아. 아, 힘주지 말라 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하하하하하 한번만 누르라 했잖아 아까 만들었던 제트팩 지금 사용해도 됩니까? 아 한번 가자 지금부터 아니 아니 야니아 그래 그래 빗소리탄부터 어? 빗소리까지 하면 돼.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제트페 한 번이 쓰게? 제트페. 아, 아, 아. 대상자가 야, 근 너무 많이 왔는데? 야, 근데 빗소리 빛소리... 뭘... 오. 아니 뭐 재난 지원금이 뭐야? <웃음> 재난 지원금. <웃음> <웃음> <웃음> <야, 진짜야겠다. 웃음> 무섭네. 안전 안전. 근데 아직 안전하게 가도 될 위치야, 연비는. 네. 제트팩 지금 아니야. 근데 제트팩 건가요? 쓰면은 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역전이야, 나까지는. 그러게. 근데 라미는 아. 아, 이거 위험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올라가네. <웃음> 대상 지원금 대상자가 어디까지? 아니 한판이 불쌍해서. 이게 진짜 재난 지원금 중간에 있는 사람 따라 잡았 따라 잡았어. 어 이거... 이번엔 한투인가요? <웃음> 아, 한텐이 수상 더 줘야 될것 같아 은 <웃음> 모든 콘텐츠에 다 참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웃음> 와우 와버렸다 와아 깨달았나 자네 형 같이 가자 너두 군데 <웃음> 어 뒤로 뒤로 어 뒤로 뒤로 오! 와와 어? 뭐지? 뭐한 번쯤은 그냥 넘기라 줄로 그냥 넘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웃음> 줄로 <줄을> 넘지말고 <웃음> 아 이건 넘지말 <웃음> <엄청, 놔둬>. 그러면 <웃음> 여러분 제가 엄청난 거 하나 드릴게요 어. 아니야,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 아 이게 오히려 좋나? 아, 아 거기다 이렇게 벽으로? 네 다음 대턴 때 저기다 가로 벽 하나 설치해 드릴게요 음. 앞으로 조금만 가고 어? 아 이거 지원금 받은 애들랑 같이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어? 지금.. <웃음> 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는 돈도 못 받았는데 오, 먼저 잠시만, 가면 안되지 벽 취소 벽 취소 지금 깨달았는데? 어 따라잡는다 따라잡는다 <웃음> 벽 취소! 야 이거 <웃음> 어. 그래서 놓고 다, 어, 어 이제 알겠다 야, 야, 비술 아, 얘 비슬 알았다, 와, 야, 아, 얘, 아, 알았다. 야, 얘 알았다 야얘 알았다 형그 시간만 있어서 어. 들어갔어 어. 어. <웃음>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어안편이랑 아, 같이 가자? 아 아저씨! 아. 형형나떨어뜨려줘 <웃음> 누구세요? <웃음> 만족개해요 아저씨. 침즈님 팬이에요. 어림도 없다 이 녀석. <웃음> 소통해요. 제발, 안저 됐어. DLC <웃음> 샀어요. 소통해요. <웃음> 아, 네, 네, 네, 네. <웃음> <웃음> 저거 뭐야? 우와. <웃음> 와, 많이 왔어 많이 왔어. 근데 너무 나 드디어 오랜만에 잘하는 거 찾았는데. 그렇지. 애들이 급속도로 좀 너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있거든 까저 그러니까, 너무한 게 아닌가. 아 근데 시엔이는 확실히 알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아아아와 <웃음> 아, 이거 저 아저씨가 칭찬하니까 <웃음> 바로 떨어지네 저 아저씨 저 아저씨네 아직 나가! 시 N N 는 확실히 알아. 어? 근데 빗소리 진짜 깨달았는데 이거. 어? 얘, 얘 진짜 알았는데? 얘? 진짜 알았다. 어얘 진짜 알았는데? 아 끝났다. 나는 알진 못했는데. 좀 냅둬라. 또네. <웃음> <내 도로>. 이게 1등 <웃음>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지능이 높아서 이게. <웃음> 이게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 와! 미쳤어. 뭐야 우와. 이거? 다 떨어져 왔어. <웃음> 따라왔다.